시칠리아 섬의 에트나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꼽히는 이스트럼리섬 화산이 현지시간 9일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날 폭발로 인해 분화구 일부가 부분적으로 붕괴됐으며 그 위로 화산재 등 거대한 연기기둥이 수백미터 이상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모습은 유럽우주국의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세류도 이 나오는 큰 분화가 계속 발생하는 이탈리아의 화산 폭발은 일본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을 3일 후인 16일에는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3일 간격으로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을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올해 2022년 3월 16일에도 후쿠시마에서는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얼마 뒤에 파피안 유기니의 마남 화산이 대규모 분할하였습니다. 올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과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한 후에 일본 큐슈 슈가나다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계속하여 군발지진과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큰 연속 화산폭발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야마나시현 중서부에서 10월 7일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곳의 위치가 후지산에서 21km,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923km 떨어져 있어서 후지산 폭발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연속 3번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리고 사쿠라지마, 스아노세지마 화산이 연속하여 폭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사쿠라지마까지 1100km, 스아노세지마까지 1124km의